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암송 배우겠습니다. 쉬신 들은 요후 러 인위의 태양고시 탐은다. 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요후 복이 있습니다. 인위다 왜냐하면 티고스타은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통 애통하다 아이통들은 애통한 사람은 요플어 복이 있습니다. 인웨 왜냐하면 타은 비더 안웨 그들이 위로함을 받기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원로들은요플어원로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은 요풀러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탐은 비정소 어디 두 그들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요풀러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웨이 탐은 비더 바오 주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얻다, 더는 얻다라는 뜻이고요. 배부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리웬시 런들은 요福了因为他们必能连续清新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得见神连续는 극률이 여기다 불상이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보면 극률이 사람을 불상이 여기는 사람 여기서 더는 소유조사 입니다. 소유격 조사 입니다. 사람을 불상이 여기는 사람은 요후라 요후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왜냐하면 탐은 그들은 비 반드시 멍 멍은 받다뭐뭐 입다. 멍은 그러면 은혜를 입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멍 렌슈, 긍휼의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칭신들은 요 불러. 칭신, 칭신은 칭은 깨끗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신은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칭신들은 요후 러 복이 있습니다 요후 복이 있습니다 인웨 왜냐하면 그들이 비더 반드시 지앤신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웨이 다은비더 지앤신 지애는 보다 라는 뜻이고요 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칭신들은 요후 러 因为他们必得见神,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럼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连续人들은 요福乐因为他们必는连续 清新들은 요 福乐,因为他们必得见神.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절, 8절 말씀, 많이 여러분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 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